그럼 벤치 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벤치 한번 해볼게요 네. 여덟 아홉 완전 파워리프팅식 벤치인데요 아 그래요? <웃음> 이 벤치 스타일이면 은 여기 오해완근 있잖아요 그 오해완근이 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누워주셔가지고 다리를 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체스트 업을 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배를 약간 잡으시고 흉곽이 벌어지는 데까지 갔다가 그대로 쭉 하나 그렇지 그대로 둘 가슴 쪽에 자극이 잘 오시나요?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오기는 오는. 온... 네. 어깨 쪽에 좀더 많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은 푸쉬업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을 벌리면서 내려갈게요. 벌리면서 벌릴 수 있는 데까지만. 그렇지? 자그 상태에서 가슴을 벌린 채로 올라와볼게요 하나 여기 딱 잡은 채로 천천히 가슴 벌린 채로 올라올게요 벌린 어, 채로 오케이 그만 등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음, 약간 승모근 쪽이죠? 네. 이쪽이 많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살짝 이게 약간 라운드 쉐어가 좀 있으세요 여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가 잡힌 채로 가슴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운동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잡힌 채로 가슴이 딱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이렇게 풀어서 내지르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라운드셔드도 조금 있으신 거고 여기가 약간 잡힌 채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은 여기 라인이 발달이 돼요 여기가 얼마나 접히느냐가 가동범위에요 다시 풀었다가 다시 그대로 접어보세요 보면 은 많이 안 접히거든요 팔이 이렇게 내려가도 그쪽은 안 접힌다 말이죠 가슴이 벌어지면 은 이렇게 접힌다는 거죠 오케이 네오 오케 여기가 실제로 견갑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분들은 뭐 벤치프레스 할때 숄더 패킹 뭐 이렇게 딱 잡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분도 되게 많은데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하신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잡고 하지 않으면 어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깨가 계속 나오면 아까 여기 아프셨잖아요. 맞죠? 네. 오해완근이 아픈 상태가 된단 말이죠. 라운드 쉐더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좀 잡아놓고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체형이 맞춰졌을 때 그때는 견갑을 좀안 잡고 이렇게 편하게 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오히려 일부러 좀 잡아놓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잡아놓으실 때 여기 힘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끼면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제끼면은 이게 오히려 여기 회전관계잖아요 회전이 안 되고 그냥 멈춰 있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제끼면은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제껴야 될까요? 턱만 살짝 당겨준다는 느낌 요렇게 요런 느낌 가슴만 펴준다 이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견갑이 어 지금 그렇게 힘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응?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숄더패킹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 잡고 천천히 벌리면서 그대로 지그시 올라올게요 지그시 올라오세요 어깨가 나가지 않게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딱 잡힌다는 거죠 등이 이렇게 잡히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잡혀요 턱을 살짝 잡고 해야 돼요 턱을 잡으면은 가슴이 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오래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깨가 나중에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1,2년 정도 운동하고 오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딱 보면은 랩풀다운 같은 거할때 두둑두둑 갈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신 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딱 대고 있잖아요 찡 하고 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운동하시면은 나중에 좀 어깨가 아프실 수 있어요 썸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틀어서 어깨를 바깥쪽을 회전시켜 줄게요 앞로 체중을 약간 실어주시고 여기 하부 수목은 있죠? 네. 그 라인을 살짝 잡은 채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벌리면서 내려갈게요 벌리면서 코는 잡아 당기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그렇지 한 개만 더딱코 잡고 그대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좀 가슴 쪽에 들어가세요 어, 네. 이게 안쪽에도 들어오시려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지셔야 돼요. 자 여기 하부 승모 살짝 텐션 잡아주고 코어를 잡아당겨주세요. 시작. 잡아서 그대로 하나, 그대로 배까지 같이. 오케이 그만. 좀 알겠죠? 네. 마지막으로 덤벨로 하는 걸 한번 해보죠. 여기 누워서 한번 해보실게요. 벌리고 그대로 빵. 받아서 그대로 일그 끝이. 받아서 그대로. 어려워 뭔가. 안 잡혀 있어. 맞아요. 이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더 좋은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게 코어를 더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벤치프레스 자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게 중량이 더해지면. 왜냐하면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견갑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어가 잡힌 상태에서 견갑은 조금 자유롭게 한 채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은 확실히 더 좋아진다는 거.